안녕하세요 피아입니다 오늘은 리뷰 제품으로 어? 오늘은 리뷰 영상으로 또 이렇게 여러분들 찾아왔어요 오늘 리뷰해볼 제품은 바로 요 클리닉 캡입니다 뷰이스온 이라는 곳에서 만든 캡이고요 요거를 왜 리뷰를 하느냐 하면 여기 그림에서 보이죠? 부시시한 머리 이 머리가 바로 피아의 머리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탈색이랑 염색을 워낙 자주 한 머리라서 엄청 부시시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빛으로한 번에 안 비킬 만큼 부시시한 상태입니다 <웃음> 그래서 이 머리를 좀더 부드럽게 만들 수 있는 제품을 찾다보니 요 클리닉 캡이 있더라고요 어, 물론 미용실에 가서 샵에서 하면 더욱 좋겠지만 다들 그렇잖아요 지금 같은 시기에 밖에 나가기도 약간 그렇고 미용실 가면 이제 머리에서 어, 손님 이거는 영양을 넣어야 되고 커트로 다쳐야 되고 이런 얘기 있잖아요전 최대한 요즘 머리를 기르고 있는 중이라서이머리들 살리기 위해서 홈케어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 제품을 한번 열어볼게요. 개봉시 반품 이 사업을 불가 붙어있고요. 이렇게 상자를 열면 안에 설명서가 있네요. 일단 얘를 열어볼게요. 얘가 바로 본품입니다. 이게 모자처럼 생겼어요. 그리고 USB 선이 이렇게 있네요. 써볼게요. 짜잔. 이렇게 길이가 길게 되어 있고 모자와 이렇게 버튼이 있어요. 그리고 이 빨간색이랑. 신기한 걸요? 네, 이렇게 버튼이 있습니다. 그럼 제품 설명서를 한번 읽어볼게요. 제 <웃음> 얼굴 왜 이렇게 커? 민망하니까 사실. 제품의 특징: 연결하여 사용 가능합니하라고쓰여있고요 그래서 저는 하대폰용어고터로연결하고 사용을 해볼 예정이에요 주요 명칭 본체 usb 코드 그리고 나 봤던 온도 조절 장치가 있습니다 사용방법이 잘 나와있네요 트리트먼트 컨디셔너 사용할 때리트 <목소리> 그리고 건장수도 쓰여있어요 <목소리> 그럼 저는 2-3일에 한번 해야겠죠 전원 버튼을 누르면 순서대로 레드, 그린, 블루가 되고 65도, 55도, 45도 조절이 가능하답니다 자 그럼 얘를 사용하기 위해서 일단 머리를 촉촉하게 만들어보겠습니다 얍! 짜잔! 집에 있는 이 헤어캡이랑 이 트리트먼트랑 분무기를 들고 왔습니다 왜냐? 머리를 이렇게 숙여서 묻히는건 귀찮기 때문이죠 자 그럼 머리를 촉촉하게 만들어 봅시다 자 이렇게 그냥 촉촉한 머리에 저는 평소에 집에서 쓰던 트리트먼트를 짜서 발라줄게요 자 이렇게 트리트먼트를 발라줬고요 이를 아까 말한 대로 비닐캡을 써볼게요. 우리에 비닐캡을 장착을 했고요. 헤어캡을 이 머리 위에다가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비주얼 뭐야? <웃음> 어? 약간 한복 위에 쓰는 모자 같기도 하고. 요 상태로. 여기 쓰여있는, 설명서에 쓰여 있는 대로 10분간 방치를 하고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물론 들어 누워 있기만 했지만 그래서 이단한번 먼저 빼볼게요 <웃음> 오! 따끈따끈해 아직까지도 머리가 따끈따끈해요 그러면 미온수로 한번 머리를 헹구고 오겠습니다 머리를 말려봅시다 자 이렇게 머리를 대충 다 말려봤어요 사실 조금 덜 마르긴 했는데 어, 이렇게 완져 봐도 그냥 트리트먼트만 썼을 때 보다 훨씬 뭐 부드러운 느낌이 나요 어, 뒷머리 살짝 덜 말라서 아주 촉촉하긴 한데 그럼 어, 한번 빗으로 빗어볼게요 오, 이 정도면 엄청 잘 빗겨. 평소에는 머리 아예 묶기 주절았는데 약간 여기 덜 마른 부분에 걸리는 것 빼고는 머리가 잘 묶이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아, 머리결이 화두 상해서 원래 빗질하면은 머리가 잘안 빗기거든요 네? 요 뒤에 덜 마른 뒤통수 부분 걸리는 거 말고 음, 좋아요 확실히 그냥 트리트먼트만 하고 방치했을 때 보다 흡수가 잘된느낌입 <웃음> 너무 오랜만이다 이런 느낌 그리고 어, 확실히 어, 미용실에서 뭐 비싼 도저고 20만원씩 막 30만원씩 주면서 하는 그것만큼의 효과는 며칠 더 해봐야 알겠지만 일단 오늘 하루 해본 걸로는 봤을 때 일반 트리트먼트만 사용했을 때보다는 훨씬 낫고 일단 다른 것보다 비긴다는게센시이션하네요 앞머리도 잘...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격대도, 음, 미용실 이렇게 가는 곳에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고, 음, 효과도 이렇게 나타나. 아까 봤겠지만, 들어 누워서 핸드폰을 할수 있는 정도의 시간만 투자하면 되니까, 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뭐다, 일단 이게, 머리가 믿겨. 머리가 벗긴다는게 좋네요 오늘의 리뷰 클리닉캡 성공 그리고 크게 무겁지 않고 가벼워 선물하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헤어제품 리뷰는 여기서 끝내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 파바